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무려 10년이란 시간동안 전세계 최고의 온라인 게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명불허전 국민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 <목소리> 이번 10주년을 맞이하여 대격변에 공개와 동시에 다양한 개발중인 프로젝트를 공개하였는데요 그렇게 공개한 게임들은 한두개가 아닌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과 이슈거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뭐 이미 다른 분들이 올리신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 게임들이 어떤 게임들인지 또 새롭게 다가올 패치가 어떤 것인지는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건 생략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라이어스의 엄청난 발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는 설명하기엔 입만 아픈 대한민국을 떠나서도 전 세계적으로 몇 년이 넘도록 식지 않은 인기를 유지한 21세기 최고의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한 패치와 싱규 캐릭터 어려웠던 같은 장르의 게임들과는 다르게 단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캐주얼함 끊임없는 메타 변화와 스타크래프트 이후로 침체돼 있던 e스포츠 시장을 부응시킬 만큼 보는 맛이 확실한 게임성 등등 수많은 강점들로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식지 않은 인기를 몰아온 게임입니다 그래요 10년이요 10년 그동안 인기도 인기지만 단순히 키워놓은건 인기뿐만이 아닙니다 리그오브레전드는 급하게 스토리를 짠 게임인 만큼 스토리와 설정도 엉성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엉성함에도 불구하고 게임 속에서 설정과 캐릭터성을 꾸준히 세계관에 맞게 변경하고 강조하였고 리그오브레전드라는 하나의 ip를 단단히 굳혀놓는 작업을 지난 10년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지난 10년동안 갈고 닦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ip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인기 게임을 넘어서서 일상 속에 일부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해준 롤토체스는 물론 단발적이고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원조를 넘어선 선풍 적인 인기를 끌며 리그오브레전드라는 ip의 힘을 증시켜주었죠 예상컨더의 게임의 정식 명칭도 없고 아직 한참 개발중인 게임들을 10주년 행사에 맞춰서 공개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블리자드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민심이 역대급으로 최악을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기존의 게임들이 폭삭 망할 정도는 아니지만 점점 하락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러나 어느 게임이나 논란은 항상 있을 수 있고 항상 상승과 하락을 맛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블리자드의 상황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2 디아블로 4 스타크래프트 3 하스 스톤 2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2오버 워치 2 지금 나열한 게임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원래대로였다면 전율과 함성을 지르겠을 게임들 바로 그것이 블리자드의 게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름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진짜 별 생각이 안 드셨을 겁니다 더 나아가 막말로 이번 2019블리즈컨에서이 모든 게임이 발표되었다 가정을 해도 그 어떤 전율과 함성 소리들을 상상하기 힘들만큼 현재 블리자드라는 이름이 가진 브랜드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몇십년동안 빌리자들에게충성해요 많은 유저들이 실망을 하며 떠나갔고 새로운 안식처와 대체제를 찾기 위해서 떠돌고 있는 상황이 불과 며칠 전의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라이엇게임즈에게 찾아온 10주년 행사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어떠한 큰 발표를 할만한 계기인 어디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황금의 타이밍이었으며 때문에 준비중인 게임을 거의 모조리 발표해버리는 초강수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최근 라이엇게임즈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실로 엄청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 있습니다. 좀 치사하긴 했지만 롤토체스의 발표를 오리지널 오토체스보다 불과 몇시간 빠르게 발표한 것만 봐도 알수 있듯이 라이엇게임즈는 어떤 타이밍에 게임을 발표해야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져줄거라는 걸 무섭도록 잘 알고 있으며 본인들이 가진 ip의 파워만 있다면 후발주자라고 해도 해당 장르에서 적어도 중박 이상은 칠수 있다는 걸잘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상 롤토체스는 이를 테스트 해보기 위한 작품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에 가장 크게 주목받았고 곧바로 테스트가 가능할 정도로 개발이 완성되어있던 카드게임인 레전드 오브 룬테라 이 게임은 결단코 갑작스럽게 등장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미 13년에 모바일 카드 게임에 대해 실험을 거치고 15년도에 상표까지 등록한 리그 오브 레전드 슈프리머신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져 있었지만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개발이 중단되었 거나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우선순위 에서 크게 밀려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카드 게임 같은 건 개발 자체는 매우 쉽고 제작기간이 긴 장르도 아니기 때문에 2013년부터 계속해서 개발을 해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중단되었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던 프로젝트를 회사 내부적으로 개발을 재개시킨 결정적인 사건이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론 레전드 오브 룬테라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2019년인 지금 정상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2017년부터 하락세의 조짐을 느끼면서 해당 게임과의 경쟁을 목표로 두고 개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출시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게임이라면 레전드 오브 룬테라처럼 게임의 이름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프로젝트 명에 남아있는 게임이라면 아직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이 있으며 아주 명확한 방향성이 옅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명을 가진 게임은 언제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폐기가 될 수도 있으며 개발을 하는 중에도 크게 방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대략적인 게임의 틀만 알수 있게 극소량의 정보만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이번 라이어게임즈의 발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레전드 오브 룬테라를 제외한 모든 게임들은 프로젝트 명을 달고 있는 게임만 봐도 아직 한참 개발중인 게임들을 플레이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거의 모조리 공개하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게임의 장르만 살펴봐도 현재 라이어게임즈가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회사가 어딘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모두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명에 불과한 게임이지만 지금 이 10주년이라는 황금같은 타이밍에 모든 게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헌집을 버리고 새집을 찾고 있을 시기에 대체제가 될수 있는 게임을 발표해버린다? 엄청난 이슈와 함께 사람들의 뇌리에 깊숙히 박혀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솔직히 이만한 타이밍이 어디있습니까 나름 그 회사의 게임들과 경쟁하려고 제작했는데 알아서 몰락하고 있으니 말이죠 또한 라이엇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ip를 극한으로 살리며 전혀 다른 새로운 유저층이 유입될 수 있는 격투 게임과 시뮬레이션 게임도 공개하였고 본인들 게임의 플랫폼을 넓히기 위해 롤과 롤토체스 모바일 버전도 발표하였으며 라이엇게임즈의 힘의 원천인 ip를 좀더 대중적으로 넓히면서 탄탄하게 다듬기 위해 애니메이션도 제작하는 등 현재 라이엇게임즈의 행보는 몸집을 거대하게 키운 거인이 한 발을 내딛은 것처럼 묵직. 하고 강렬한 울림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한발 또그 다음 한발이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지 이미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블리자드가 몰락한 지금 무서울 정도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 어쩌면 이제 블리자드의 시대는 끝이 나고 라이엇게임즈의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